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 서브루틴 코드를 재사용하기 어, 하는 방법이고요. 어, 서브는 남이 또짠 것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내가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해서 그걸 가져오는 이제 펑션 기능이 있고, 오늘은 뭐 십팔 시 매트릭스 코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 한번 해보세요. 코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스는 유튜브 설명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A는 1.5 B는 2.5 C는 3.5 화면에서 읽습니다 A를 읽고 화면 출력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카피했 썼습니다 이렇게 돼 오타가 있는 3개의 실수 8자리 소수점 3자리 소95네 여기서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에러가 없죠 A는 1.5 어, B인데 잠시만요 2.5, 3.5인데 잘못된 뭐가 된것 같습니다 Y, B, 3.5 A를 읽으면 A를 읽으면 이게 읽어서 세번 그리고 B 읽어서 다른 걸 누르면 걸 누르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네 A, B, c 를 읽어도 되어있는 겁니다 다음 것 프로그램 B도 2.5 3.5 라이트 로 여덟 자리 3자, 소점 세 자리 딘 우리가 읽었던게 이거였죠. 프린트 쓰겠습니다. 네라는 예, 얘가 서브루이니까 서브 애니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Y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A B C 답이 나왔고 만약에 D를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네세 번째 배우는 건데 로그 라디안 값두 개를 습니다 다시 콜문 맞춰 보겠습니다 네, 여기 스펠링이 좀 빠졌죠 제가 여기서 이걸로 안썼습니다 나면서 4하고 6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라디안 값을 4,6을 입력을 했고 거기에 따른 볼륨 차이가 그래서 볼륨2를 빼면 63.6, 636이 나옵니다 만약에 5와 5를 입력을 하면 값이 차이가 나죠 더 이상 계산을 안하겠다 한다면 아무게 렇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펑션을 배우겠습니다 이 펑션에서 그 값을 라디아로 바꿔주는 겁니다 펑션을 불러왔을 때 빠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네요 이게 사용이 안 되죠 네, 45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5도를 입력을 하면 계산돼서 나옵니다 새로운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공대선 이런 그 대각선 행렬을 많이 그 배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보겠는데요 이제 이것도 이렇게 사야되는데공대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리 쳐놓기 있어서 시간 위해서 시간각에서 이거는 한번 해보고 바로 해보고 네, 같은 값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은 오늘 활용을 하는 방법과 우리가 별도의 그 함수를 정해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10매트릭스를 코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